안녕 친구들 나는 라니 나는 고 오늘은 오. 세계를 휩쓰는 월클 방탄소년단 패션에 대해서 알아볼거예요 그럼 오. 시작해볼게요 레츠 고 첫번째 멤버는 yeah, 진입니다 what, what, 고의 최진 사랑 사랑한다고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진의 공항 패션입니다 이날 진은 브라운색 롱 시어링 자켓을 착용했는데요 자켓의 안쪽에는 포그리퍼로 가득해서 더욱더 따뜻해 보이는 비주얼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제품은 인스턴트 펑크 제품이라고 제품명은 19FW 리버시블 롱 무스탕 가격은 215만원 그리고 이 제품은 리버시블 제품으로 활용도도 높은데 유니섹스 제품으로 남녀 구분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와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푹롱 기장을 번갈아가면서 4가지까지 연출이 가능하다고 와우 두번째 진의 의상은 브이라이브에서 먹방을 진행하면서 착용한 셔츠입니다 색상도 연한 핑크색 원단에 블루 체크 패턴이 들어가서 남녀 구분 없이 입을 수도 있는 셔츠입니다 이 셔츠 입으니까 너무 순수 청년 같아 보인다고 <웃음> 이 제품은 앞서 소개한 무스턴과 같은 브랜드인 인스턴트 펑크의 2020 오버사이즈 체크 셔츠 진은 블루 컬러를 착용했다고 가격은 17만 2천원 진의 세번째 착장입니다 온라인 콘서트 방방 콘더라이 진행했죠. 진이 착용한 티셔츠의 프린팅 엄청 유니크합니다. 다채로운 컬러감으로 고라니의 오,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진이 착용한 티셔츠는 앤더슨벨의 유니섹스 오로라 블레알렉스롱슬리브 티라고 가격은 54,000원. 두 번째 멤버는 정국입니다. 바디프렌드 광고 속 포근한 핑크색 니트를 입은 정국이 눈띄인데요 음, 정국이 입은 핑크 니트는 아크네 스튜디오의 아크네 스튜디오 나일론 페이스 크루 니트 제품으로 가격은 35만원이라고 삼성 갤럭시 웨이보 광고 화보에 정국이 착용한 보라색 하이다이 후드입니다. 갤럭시 플립과 색깔을 맞춘 정국의 후드는 마틴로즈의 마틴로드 후디드, 후디드 위드 엠버로이드 로고 제품으로 46만원이라고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광고 속 화보에 정국입니다. 팔쪽의 디테일이 유니크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이 제품은 시스템 홈모의 텍스처 블록 데님 셔츠로 가격은 29만 5천원 1 0 What 세 번째 멤버는 청자켓 하나만으로도 멋진 최고조까지 만드는 지민입니다. 얼굴이 작은 건지 선글라스가 큰 건지 아무튼 선글라스 엄청 커 보이네요. 지민이 착용한 청자켓은 세인트 로랑의 오리지널 진 자켓인 다크 더티 빈티지 블루 데님이라고 가격은 113만원이라고 선글라스는 젠틀몬스터의 써몬테일 제품 가격은 23만원이라고 지민의 공항 패션입니다. 저 티셔츠 정말 재밌네요. 그래픽 합성한 줄 알았어요. 지민의 자켓은 세인트 로랑의 쉐어링 재킷으로 가 가격은 630만원입니다 함께 착용한 가방은 가격이 무시무시한 샤넬의 도빌백 제품입니다 무려 900만원입니다 샤넬 역시 기절고 달려라 방탄 107회입니다 모노톤 체크셔츠와 큼직한 샤넬 목걸이가 인상깊죠? 지민이 착용한 체크셔츠는 아미의 바텀다운 셔츠로 가격은 35만원 목걸이는 딱 봐도 어느 브랜드인지 알수 있지 않냐고 샤넬의 메탈로그 넥클리스 제품으로 가격은 63만원이라고 다음 영상에는 아과바 제이홉홈씨는 알아보요 기대가 된다면 모두+ 모두 좋아요구독은 필수라고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고 빠잉 구독고구독고 좋아요 고 좋아요 구독고고고 좋아요 고고고고 좋아요 고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고구독구독구독고구독고구독고구독구독